깜찍 상큼 큐티 애교 한번 부탁드릴게요. <웃음> 누나. 사랑하고요. 어, 형이 그 애교 못 하는데. 아! 아! 모닝콜 형준이 아침에 깨우기 제일 힘든 멤버 누구예요? <웃음> 아, 아, 아, 아, 죄송해요. <웃음> 010아 이거 전화번호인가? <웃음> 미니야 사랑해. 어 함당근님이 보내주신 질문인데요. 크래비티 멤버들이 스타쉽 오디션을 본 곡이 궁금해요. 저는 그 더위캔드의 파리몬스터라는 곡을 불렀고요. 민호 선배님의 에블바디도 불렀습니다. 음 저희 크래비티 멤버 중에 형준이 생활의 애교가 제일 네, 많습니다. 네. 원진이 말랑 콩떡 젤 기업 님께서 <웃음> 말씀해 주셨는데요. <웃음> 만약 한 가지 초능력을 가질 수 있을 때 가지고 싶은 초능력은? 저는 순간이동 능력을 갖고 싶습니다. 저는 어디든지 빠르게 다니고 싶어요. 가고 싶은 곳. 음. 저는 미니가 아닌가 싶습니다. 미니야 사랑이 어. 니 형이 좋아하지, 좀 부담스러워요, <웃음> 좀. 어, 네, 또치 님께서 질문을 해주셨는데 평소에 무슨 만화를 즐겨보는지 궁금해요. 어, 저는 웹툰을 좀 많이 보는 편인데 저는 연애혁명이라는 웹툰을 제일 좋아합니다. 꼭 보세요 여러분, 재밌어요. 어, 말티즈와 초코푸들님 아, 멤버들 각자 태몽 뭐였는지 궁금해요. 모르겠어요. <웃음> <웃음> 아, 왜 이렇게 날아가는 거야, 질문 하나? 엘런이 어, 형이랑 야식 파티도 했고요. 엘런이 형의 즐거운 제안이도 많이 찍었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<웃음> <웃음> 성민아 나도 공상이야 님이 말해주신 팬들의 하루에 힘이 될수 있는 응원 메시지 한마디씩 해주세요 사랑합니다 후 <웃음> 뷔오 <웃음> <웃음> 어, 미니모 님이 험난한 세상을 살아가는 누나 팬들을 위해 깜찍 상큼 큐티 애교 한번 부탁드릴게요 <웃음> <웃음> 진짜 한 번만요. 야! 누나라고 꼭 넣어서 한 번만요. 누나 소리 들으면 편안하게 눈 감을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래요. 제발요. <웃음> 애교. 누나! <누누>! 까네 <웃음> 들어가세요. <웃음> 저는 운동 다 좋아하고요. 축구 말고 좋아하는 운동은 이제 달리기랑 복싱입니다. 엘런이가 계속 한국어를 배울 것 같은데 혹시 멤버들 중에 누가 한국어를 엘런이한테 잘 가르치는지 궁금해요 귀염둥이 엘런님한테 네, 질문하셨습니다 아 어, 저는 우빈이한테 한국말을 자주 많이 배운 것 같아요 우빈이랑 대화할 때 되게 어려운 단어를 많이 써가지고 잘못 배웠구만어 <웃음> <웃음> 네. 이제 저희가 데뷔 쇼케이스를 하고 다 같이 데이시를 하는데 데 저희. 셰프 분들이랑 회사 직원분들께서 깜짝 파티를 해주셨는데 그때가 기억에 남고 그때 성민이가 기억에 좀 많이 남는 것 같아요. <웃음> 성민아 예쁘다 님이 질문 해주셨습니다. 우리 꿀 스윗 보컬 루비 우비나 이번 타이틀곡의 고음 파트가 되게 많은데 녹음 혹은 연습 비하인드가 있다면 음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고음이 굉장히 많은데 녹음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목 관리를 열심히 했던 기억이있습니다 도라지 차 자주 마셨고요 꿀물도 항상 마셨고요 예. 네. 어, 세림이 형이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. 왜냐면은 제가 힘으로 지기 때문에 제가 뭉개잖아요. 세림이 형이 이겨요. <웃음> 어 어. 네. 강아지 강씨 강민이 예전에 민이 혼자 렌즈를 못 낀다고 했는데 이제 혼자 낄수 있는지 궁금해요. 네, 아쉽게도 못 껴서 죄송합니다. <웃음> 네 통영 소년 난희님께서 보내셨습니다. 예, 영준 오빠 쉬는 날 주로 뭘 하나요? 답 기다리고 있겠습니다. 오빠들 아프지 말고 항상 곁에 있을게요. 어 저희는 쉬는 날에 연습합니다. 더 멋진 모습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와우 우와 멋있다. 잘했다. 김태형 보조개에서 살고 싶은 사람 와. 태형이 볼 한쪽에만 보조개 있던데 웃을 때 들어가는 게 너무 예뻐요. 자랑 한번 해주세요. 응원해주실 때 그냥 써주시는 글들이 다 힘이 나는 것 같습니다. 몇명 멤버들이 했는데 제가 어떻게 된것 된 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영광입니다. 음, 정모야! 오래보자 님! 께서 질문을 해, 했는데 엘런이가 정모 보다 한국어를 잘한다는데 그럼 둘이 영어로 대화하는 게더 편한가요? 아니요 종모가 <웃음> 어, 어, 영어로 대화하는 게 약간 좀 부끄러워해서 잘안 해요 사실 한국어로 더 편합니다 자, 안녕하세요 구종모 밥 사줄게님 구종모 계좌 불러 <웃음> <웃음> 안녕하세요 010아 이거 전화번호인가? <웃음> 어 일단 제가 가장 좋아하는 음식은 피자 짐이 고이네요. 떡볶이 초밥을 제일 좋아하고요. 멤버들에게 해주고 싶은 요리는 닭볶음탕을 한번 해줘 보고 싶습니다. 오 성민이가 좋아할 것 같아요. 오오 멋있다! 사랑의 하먼지 님께서 먼지나 코로나 때문에 아직 팬들이랑 만나지 못했는데 만난다면 제일 해보고 싶은 것은 넘넘 사랑해 어, 일단 저도 사랑하고요 어, 일단 팬들이랑 만나면 은 어, 되게 하고 싶은 게 되게 많아요 근데 일단 제일 듣고 싶은 게 있어요 저희 응원, 응원법이 되게 어렵잖아요 그래서 팬들이 어떻게 하시는지 한번 듣고 싶네요 사랑합니다 어, 어 뀨니님 민희는 어, 형준이와 친구로서 형준이의 장점이 무엇이라고 생각되나요? 어, 일단 형준이는 네, 귀여운 것 같아요 끝? 끝! 아끝이나 <웃음> 아, 아, 죄송합니다 모닝콜 형준이 아침에 깨우기 제일 힘든 멤버는 누구예요? 제가 요즘 제일 늦게 늦게 일어나서 죄송해요 귀여워 도레미파 솔로 시조 태영이의 애교 3종 세트가 너무 보고 싶어서 기절하기 추천이에요 보여주세요 <웃음> 태영이 애교 못하는데 아! 그만 시켜줄세 아아 아 음. <웃음> 저는 팬분들한테 어, 언젠간 있을 생일을 축하를 먼저 해드리고 싶어서 아 생일 축하송을 한번 응. 생일 축하합니다 나도. <웃음> 아죄송합다 죄송합니다. <죄송한데. 웃음> <웃음>